제 지금 무릎이 지금 하도 옷가게 사장님인데 무릎을 하도 많이 서가지고 지금 무릎이 지금 나갈 판이라서 어, 근데 이렇게 가볍지? 네, 이거 꽂치고 나서 지금 5분 딱 됐는데 가벼워서 아, 아까부터 찍어 놓을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요 어머 이게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? 예, 네, 어머 여기는 어때요? 아 지금 얘는 무거워요 무겁지 아 우두둑 우두둑 네. 거려 여기는 우두둑 뭐, 거리지 네 근데 여긴 지금 가벼워 네. 오 신기하다 지금 붙인 지한딱 5분 됐어요 어머 어머 신기하죠? 예, 네, 어머 이 이상하네 어디에 붙였는데 이게 바로 보로카하드 블랙 다이아몬드의 특징이라머어 아, 진짜 가벼워요 사장님 그렇죠? 응. <웃음> 어머 아 이거 무슨뭐 홀린 것 같아 <웃음> 여긴 지금 무거워 이거 봐 얼굴 터득 안 터득 나오니까 이건 나도 블러그 올려도 되나? 예. 어죠 신기하죠? 어머. 어, 오늘 나한테 착한 일 해가지고, 야, 이 어. 조명을 내가 싸게 사는 바람에 내가 이거를 아프다 하니까, 이제, 갑자기 음. 우연치고 이렇게 한 옷가게 매장에 와라, 이럽니다. 참. 어, 너무 찍어놔야지. 감사해요, 진짜. 예, 그러니까 착하면 복이 온다니까. 아, 감사해요. 네. 여기까지만 하죠. 네.